안녕하세요 건강하게노래하자 보컬살 롱백호입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릴 보컬프라이에서 휘슬까지 연결하기 시범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딱 봐도 성대를 닫아주는 힘과 발성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야겠죠 이 연습은 보컬 트레이너 브랜 매닝도 아주 강조하는 연습법입니다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까지 보컬 프라이를 유지하는 이 연습을 말이죠 이 연습은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길러주고 인두강의 공간을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주지만 이 연습을 통해 현재 나의 발성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1옥타브 아래에 있는 아주 낮은 음을 내기 위해 보컬프라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꼭 내야 합니다. 어, 바로 이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4옥타브 이상의 아주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휘슬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용해야 하죠. 아, 소리를 그런데 보컬프라이와 휘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발성에서 허락되는 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성대를 닫아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점은 인두강의 공간 즉 후두의 높낮이입니다 후두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후두 내부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 모두 짧아지기 때문에 성대 또한 같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은 후두가 더 유리한 것이죠 반대로 후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두 내부에 있는 근육 조직들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성대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후두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서 보컬 프라이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보컬 프라이 사운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후두를 점점 점점 올려주다 보면 언젠가는 휘슬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성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 연습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목 열기와 높은 피치를 유지한 채 보컬프라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컬프라이는 발성에서 허락된 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성대를 닫아준 것입니다. 그 발성에서 허락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열기와 높은 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발성에서 허락된 선그 이상으로 성대를 너무 강하게 닫아주려고 하다보면 이렇게 높은 피치와 목열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컬프라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낮은 피치와 의도적으로 목을 아주 좁게 찌그러뜨리면서 보컬프라이를 하게 됩니다. 보컬프라이를 연습했더니 성대가 상했어! 라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이 두가지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그런겁니다. 그렇기에 발성에서 허락된 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성대를 닫은 상태로 보컬프라이를 하기 위해 높은 피치에 대한 감각과 목을 연 상태를 유지하며 <웃음> 이렇게 보컬프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스위스팟을 유지한 상태에서 점점 인두강의 공간을 좁혀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목을 조이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컬프라이에서 성대를 너무 강하게 닫아주려고 하던 모습과 굉장히 닮았죠 그게 아니라 높은 피치와 목열기에 대한 감각은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인두강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게끔 우리는 모음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우 라는 모음은 인두강의 공간이 아주 넓은 모음이고 아 라는 모음은 인두강의 공간이 아주 좁은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잡았던 높은 피치와 목열기에 대한 감각을 유지한 채 발음을 우에서 아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정확한 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이 정확히 나지 않는 보컬 프라이를 유지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음이 뚜렷하게 들리게 된다면 보컬프라이 보다는 성대를 약하게 닫아준 상태인 흉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높은 피치와 목열기 그리고 뚜렷하게 음이 들리지 않는 보컬프라이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우 모음에서 아 모음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인두강은 점점점점 알아서 좁아지게 되고 보컬프라이를 내기 위해 강하게 다친 성대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휘슬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컬프라이에서 휘슬로 연결하기가 자유자재로 되시는 분들이라면 보컬프라이에서 휘슬로 반대로 이번에는 휘슬에서 두성으로 두성에서 보컬프라이로 이런식으로 자유자재로 연습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으... 문제는 이걸 얼마나 연습해야 하냐 이거겠죠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휘스를 만드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감각을 찾아 나가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루 만에 휘스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남자는 3옥타브 도 정도 여자는 3옥타브 파 정도를 호흡으로 지르고 목을 쥐어 짜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낼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성 성대를 닫아주는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휘스를 내볼 수 있는 기본 피지컬은 갖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피지컬이 아니라 컨트롤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너무 약해서 3옥타브나 두성은커녕 가성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연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숨을 마실 때 높은 피치와 목열기를 같이 신경 쓰면서 아 목을 조였네 다시 아 풀렸다 다시 한번 아 너무 과하게 조였다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자이 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나도 모르게 눌렀네 다시 한번 아, 오케이 다시 한번 아 풀렸다 다시 한번 아 줄어졌네 다시 한번 다시 다시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떤 감각을, 특히 힘을 아주 과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라면 단 하루 만에라도 휘스를 누구나 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까지도 걸릴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절대 급하지 않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목을 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발성능력과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같은 거라고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성능력이 안 좋아도 자신의 발성이 받쳐주는 선 안에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발성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발성능력은 엄청 좋은데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컬프레이에서 휘슬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이 발성 능력을 기준으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해도 더 잘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발성 능력이 좋을수록 더 다양한 음색으로 노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렘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